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왕자 정동원이 전세대 아우르는 대표 트로트 스타 트로픽 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동원이 전세대를 아우르는 대표 트로트 스타로 선정됐다. 어제 진행된 트로 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 따르면 정동원은 전세대 대동단결시키는 대표 트로스타를 주제로 한 4월 2주차 스페셜 투표에서 27만 9750포인트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투표는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고 합니다. 정동원님은 최근 뱃놀이 등을 발매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예술고 진학으로 학업에도 정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틈틈이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또한 정동원님은 최근 자숙기간을 충분히 보내고 새로운 방송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로 많은 즐거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픽 1위를 한 정동원의 홍보 이미지는 서울 6호선 합정역에 위치한 CM보드에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1개월간 게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로픽, 즉은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회원들이 작성한 응원 축하 메시지 중 채택, 광고 문구로 활용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1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